아직도 이걸 안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인데 왜 아직도 안 먹어봤어? 빨리 들고 가서 먹어봐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엄청 맛있는 스타벅스 레시피 5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콜드폼 콜드브루예요 이건 따로 커스텀 안하고 그냥 있는대로 그대로 샀고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이 아메리카노 위에 콜드폼, 달달한 콜드폼이 올라간 건데 음, 아인슈페너 혹시 아세요? 아인슈페너가 그 아메리카노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면 아인슈페너거든요 비엔나커피랑 똑같아요 비엔나커피도 아메리카노 위에 생크림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 콜드폼이라서 생크림이랑은 조금 느낌도 다르고 사실 이 아메리카노도 콜드브리라서 일반 아메리카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뭐랄까 약간 더 가벼운 느낌? 아무튼 가볍고 달달한 느낌으로 마시기 굉장히 좋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제가 오늘 커스텀 레시피를 제가 진짜 즐겨 먹는 거걸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의 제목을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뭔가 나 없이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짓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컨셉으로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약간 쭈구리 같은 느낌의 컨셉인 거지 예를 들면 있잖아 내가 이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는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내가 다섯 개나 준비했거든 약간 이렇게 애절한 느낌으로 할까요? 아니면 좀더오버하는 컨셉으로 아직도 이걸 안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인데 왜 아직도 안 먹어봤어? 빨리 들고 가서 먹어봐야지 아무튼 그럼 제가 주로 먹는 스타벅스 레시피를 총 5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몽허니 블랙티 자몽허니 블랙티는 진짜 인기 메뉴인데 저는 보통 차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차게 먹을 때 티 많이 넣고 심플 시럽은 빼고 자몽 소스는 한번 정도 추가하시면 나중에 물을 조금 더 섞어 먹어도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시그니처 초콜릿 시그니처 초콜렛은 약간 아이스 초코랑 핫초코 같은 건데 여기에 헤이즐넛 시럽을 타먹으세요 그러면 약간 페레르 로쉐 같은 맛이 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찐하고 맛있는 그런 아이스 초코랑 핫초코가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에도 헤이즐넛 시럽을 타서 먹으면 향이 진짜 좋아요 스타벅스에 헤이즐넛그 시럽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향도 정말 좋고 저는 원래 보통은 아메리카노 먹을 때 시럽을 안 타서 먹는 편인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는 무조건 저는 헤이즐넛 시럽 추가해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체라떼 돌체라떼도 스타벅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뉴잖아요 여기에 원래 무지방 우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지방 우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돌체라떼 먹을 때는 무지방우유를 빼고 일반우유를 바꿔달라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먹어보세요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다 추천했는데 친구들 다 만족한 메뉴입니다 돌체라떼에는 무지방우유를 일반우유로 바꿔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티라떼 그린티라떼를 드실 때는 스타벅스에서 그린티라떼를 만들 때 파우더로 쓰거든요 파우더를 로한번 정도 추가하면 좀 진한 그린티라떼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두유로 그린티 라떼를 해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두유 그린티 라떼는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두유 그린티 라떼를 먹을 때는 바닐라 시럽을 추가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주로 먹는 스타벅스 레시피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솔직히 유명한 레시피긴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아마 내일 오겠죠? 안녕. 바이.